오늘 여기 HTHT, High Technology High Touch의 스마트 회의장 이게 이제 우리 스마트협회에서 하는 공간입니다 선생님들이 저희 자료를 녹화했는데 지금 하 이슈가 메타버스 NFT, NFT로 콘텐츠를 밸류에이션을 어, 하고 그것을 가진 이 생명이 생기는 거죠 계속 그걸 팔고 이런 것이 생기니까 그 지금 선생 발표자랍니다 이게 여기 유튜버님. 근데 이 장비가 노트북에서 되는 거를 그냥 방송 나가서 유튜브 이게 다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방송하는 건 아니고 녹화만 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여기 그림을 그린 거는 이 학교 교실의 메타버스 화. 지금 아이스크림도 말하자면 약간의 그런 건데 선생님하고 강의하는 거를. 이 교실에 메타버스 교실에 들어가면 저는 이 교실에 아바타들이 와서 수업을 듣는 것이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파워포인트 이렇게 보는 거 하고 저기 가서 학생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 보는 거 하고 거기 가면 학생들 같이 있잖아. 아바타 학생들 같이 있어서 듣고 토의를 할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새로운 교육 교실을 창조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교실에 가면 강의 듣는다는 것이 메타버스 가면 강의 들을 수 있는데 거기에 지금 버틀렉이 뭐냐 강의는 선생님이 있는 데서 해야만 되지 않느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스크림이나 이 전략을 한국 교육을 새로운 메타 공간에 만들고 거기 강의를 만드신 선생님은 그 컨텐트가 NF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학생들 디스커션하고 협의하고 만들어 나가고 하면서 그 코스를 처음 만들 때까지의 참여하신 분들이 밸류에이션이 되는 거죠 이것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되고 선생님한테 모티베이션도 되니까 앞으로 그 교실 하나하나가 대학의 코스 하나하나가 새로운 마이크로 비즈니스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선생님 그그 한테 한번 제가 이제 드리는 건데 저희가 지금 이제 카이스트의 강의를 뭐 하려고 노력을 해요. 뭐 쉽지는 않은 거지만 그 강의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안 하시려고 그래. 이 부분 뭐 내가 촬영하면 어떨 겠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데 촬영하시는 분들은 학생들하고 디스커션하고 LMS에서 토의하고 하는 것들을 1년 2년 올라갈 동안 들은 학생들 수업료가 NFT로 30%를 발행하고 뭐 선생님이 얼마 갖고 하는 거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 오늘 하나님이 렇게 모신 거예요. 여기에는 사업을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뭐든지 있잖아요. 만들어서 달걀을 깬 사람이 왕요 말은 다해.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 박회장님은 만들어서 전 선생님들 쓰게 맞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구 선생님이 오고셔서 구 선생님이죠? 선생님, 성성 이주성입니다. 네, 성신초 이주성. 네, 네. 네, 네. 는 누구보다도 잘했어요. 이거 지금 전부 자동이잖아요. 네. 인공지능 PD. 저희가 지금 하시는 하는 네. 거가 네. 인공지능으로 네. 여기에 TV 조선이 왔잖아요. 이제 저, 저 TV 조선에서 지난주 회의를 했어요. 네네. 네. 자 여기 찍는 거 하고 제가 인공지능으로 찍는 거 하고 아까 그 회장님하고 거기 강연하는데 지금 그 파워포인트 거기 나오잖아요 만약 우리 거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절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현장 ppt 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보는 사람이 자료 볼 때는 자료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큰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다가 이야기를 할 때가 되면 알아서 딱 선생님 같이 나와요 그래서 장면이 알아서 변해요 이거를 저는 kbs pd 카메라맨들이 다 오고 저기처럼 나는 인공지능을 했을 때 이걸 원격으로 보는 사람들이 누가 난가 이 이세돌 대전처럼 하자 그에게 만약 그게 된다면 모든 교실의 강의는 앞으로 디지털 트랜스폼이 된다 그거를 곽 회장님이 전 세계 시장 프린스턴에도 MIT에도 하버드에도 해서 지식 공유화 플랫폼을 만드는데 거기에 만약 그걸 하는 것이 선생님한테 밸류가 간다면 모든 데가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곽 회장님하고 저하고뭐 10년 이상 전에 한번 이제 말씀하는데 딱 직관으로 보시고서 EBS 사장님 하실 때 이것을 해야 된다 이미 15년 전에 그거를 딱 감각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 본부장들 다인데서 발표를 시키셨다고 근데 내가 전부 스마트로 이렇게 되고 EBS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스마트 세상에서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레지스트가 있었어요. 너무 빨리 한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에듀테크 얘기를 많이 하고 아까 발표도 내가 이제 NFT 학생들이 그런 그림을 NFT하고 연결되고 이런 걸로잘 들었는데. 이렇게 교육이라는 게 이제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테크놀로지가 교육의 목적은 아니고 교육의 접근성과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면서 항상 우리가 꼭간과해서는안 되는 것이 테크놀로지를 잘못 이용할 때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부 학생들에게, 일부 소외계층에게는 오히려 불리익을줄수 있다. 근데 지금 오늘 이런 장비들라는 것은 결국 학생들이나 교육 소외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쉬워야 돼. 내가 EBS 있을 때이 수능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강의하는 거를 굉장히 쉽게 하게끔 해줘야지 제한된 어떤 틀이 너무 많고 막 이러게 되면 은 교육 자체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보이면은 교육이 안 돼.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실수도 하고 말도 좀 틀리고 뭐뜬겁띵거 해야 보는 사람도 <웃음> 좀 와서든지 네. 방송이란 개념 아주 정확하게 잘못도면 엔진 해고 뭐 이런 건데 교육은 노구시 노구디스 구시야. 네. 내가 좀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떠든거리기도 하고 네. 내가 네. 방송통신대학 교수를 하고 이제 나 캐리스 원장 거쳐서 2 0사장을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기업에 와서 내가 이걸 지켜본 다 아이스크림 내가 부회장으로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내가 느끼는 건 말하면은 교육이라는 거는 지향점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우리 교육의 기본은 뭐예요? 사실은 휴먼적인 팩터에서 보면 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학생이고 그세 요소가 우리가 교육이라는 또 어떤 음, 팩터나 엘리멘트 입장에서 보면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의 3 요소야. 그러면 인적인 팩터와 물적인 팩터의 어울려서 6대 요소가 되는데 그 요소의 지향점은 뭐냐 이게. 네. 교육의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자는 거야.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거지. 네. 그것이지. 테크놀로지를 얼마나 잘 이용하냐. 그런데 이런 장비는 이렇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좋은데 지금 우리 김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게 전통적인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메저리티야.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는다는 그런 점 있고 나는 그렇게 봐요. 교육이라는 게에 많은 얘기가 나와 죠 우리가 강과에서 나눈에 세계적인 교육 흐름이 세 가지 지금 트렌드로 가고 있어 오늘 그런 얘기들이 좀안 나와서 좀 아쉽던데 첫째가 뭐냐면 미래와 공존하는 교육 그게 다 포함돼 미래와 공존하는 교육 속에는 테크놀로지 발전 뭐 이런 것을 어떻게 접목시킬 거냐 고그러잖아요두 번째가 자연과 조화하는 교육 이게 오늘 말하는 뭐 e s g 다뭐 이런 것들 다 ESD냐 SDGS 이런 게다 거기에든 세 번째가 머신과 공생하는 교육, 머신과 공생하는 교육. 그러니까 이제 기계를 기계와 AI나 로봇이나 이런 게다 그런 거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넥스트 제네레이션 알페세대 앞으로 나올 베타 세대들이 어떻게 잘 적용하게 할 거냐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미래를 지향을 해야 돼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맥켄지나 이번에 OECD에서 금년 1월에 발표한 자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학교는 학교는 이제는 허브로서 역할을 하라. 왜 그러느냐? 이제는 스쿨링.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하는 그것은 굉장히 확 e 스텐디드 된다. 스쿨링 is extended 확대된다. 네. 그러면 학교라는 것은 하나 허브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학교에서 쓸수 있는 모든 교육의 리소스가 선생님 혼자로부터 나오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의 리소스는 아웃소싱이 돼야 돼. 아웃소싱과 같이 가야 된다. 예. 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 게 뭐냐면 넌 에즈 유고 넌 에즈 유고 그냥 가면서 평생 공부하는 거야. 그게 네. 넌 애지우고를 전통적인 말로 하면 예를 들어 가서 라이플롱 에듀케이션 인데 요즘 좀 아, 조금 바꿔서 말을 멋있게 한다고 넌 애지우고 어? 이런 네. 말을 써요 가면서 그냥 평생 공부하는 거다 니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교육에 접목시킬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교사나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에, 미국의 뭐 세미나에 가서 이제 들은 얘기 중에 하나 지금도 내가 잊지 않는 게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육에 있는 에듀케이터들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거울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아이를 교육시키지 말고 거울. 거울은 거울 나를 중심으로 좁게 내 뒤를 달아보는 게 미러예요 미러. 미러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지 말고 윈도우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교육을 해라 윈도우는 내 앞을 보면서 멀리 보는거죠 넓고 멀리 보게 해주는거죠 그러니까 미러를 통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지 말고 윈도우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교육을 하라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굉장히 와 닿는 얘기인데 모든 게 기본은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라는 것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어. 네. 그러면 우리가 정보화 사회라는 게 나오고 뭐 ai 사회라는 게 나오면서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용어를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이라는 것은 너무 인더스트리 쪽에서 하는 얘기예요 네. 이건 맞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은 소사이티 어 5.0 이란 말을 제안했어요 소사이티 어 5.0 네. 그러니까 사차산업혁이 이전을 소사이티 4 4으으보 보고 차차업혁명 이후를 소사이티 5 5으으 봐요 요데인인스트리사차산업혁명하고 그러니까 산업의 트랜스포메이션만 얘기하는 게 a 게 보이는 m e r i 게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을 일본은 소사이티 5.0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일본이 했다는 거니까 좀안 아, 맞는 얘기도 많고 우리 감상적으로 우리도 그렇지만 n 국도마찬가지 y such as an a m e r 세계경제포럼이 하나 제안한 얘기가 있어요 Imagination Society, 상상사회라는 걸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는 우리 크게 보면은 선생님들의 교육 현장에서 그런 담대한 얘기들이 나는 안 나오는 게 아쉽더라고 어. 예. 예를 들어서 교육 미래를 우리가 어때요 Imagination, imagination Society를 우리가 어그 했잖아요 그건 선생님들이 나는 이미지네이션 소사이어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내가 그게 기여할 것인가? 그게 속에 들어가는 게 아까 자연과 조화하고 기계와 공성하고 미래와 공존하는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게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우리가 이런 모든 이런 패러다임에 큰 쉽다. 내가 이, 이 분야에서 어 지금 40년이 넘게 나는 원래 IT 전공하고 여러분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나는 일 세대 일 세대 아. IT를 교육에 접목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일 세대라고 네. 어, 우리나라 사이버대학을 내가 다 설립시키고 이런 하면서 네. 많은 게 발전했어요. 발전. 발정. 우리는 에듀텍이라고지만 하 외국가면 에듀텍가 알아듣지 못해요. 에듀텍이라고 해야 돼. 에듀텍이란 말을 아예 안 써요. 에듀텍이라고 쓰지.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런데 막 여러 가지 정보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쉐어링 플랫폼이 없어 공유 플랫폼이 없어 야 내가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내가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지금 다른 사람한테 알릴 수 있는 플랫폼 어디가 있어요 나이스에 어디다 알릴까 사이버 가정학습 마땅치 않아 내가 캐리스 원장실에 사이버 가정학습 런칭시켰어요 에듀파이 런칭시켰어요 나이스 고도화 시켰어요 지금 나이스가 이전 들어가면 나이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최고였지만 지금 뭐냐면 모든 교육은 서비스 개념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이스를 서비스로 어떻게 국한시키냐라 해야 되는데 아직도 관리로 접근해 가는 거 이게 이제 나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교육은 마인드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마인드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교육은 학생의 마음이 바뀌하고 학부모의 마음이 바뀌하고 선생님 마음이 바뀌면서 이미지네이션 소사이어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마인드셋이네요. 그렇죠. 제가 죄송한데 라이스의 질문이 있어요. 예, 회장님인데. 그 나이스가 사실 선생님이나 교훈 업무를 편안하게 하게 만든 건데 소, 솔직히 그 옵션을 옵션을 처음에. 넣으면서 업무가 너무너무 네,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나이스나 에듀파인을 만들 때는 어떤 면에서 경감을 시켜주자는 의의가 더 컸어요 경감을 그런데 초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가면서 자꾸 문제를 문제가 조금씩 발생되면 그 문제 때문에 더 그걸 레귤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하게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나라는 목소리 떼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뭐를 목소리 하면 그것을 어떻게 다 수행하려고 하는데 외국에 그런 게 없는 거야. 외국도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좋은 정보나 의견을 공유하고 할수 있는 것이 쉽게 말해서 오늘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와서 내가 아쉬웠다는 거야. 커먼센스 에듀케이션이라는 플랫폼에 가보면은 11만 명의 11만 개의 학교가 34만 명의 교, 저, 교사님들하고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어떤 툴이나는 이밸리션을 해준다고. 구글에 가가지고 어떤 툴을 써보세요. 그럼 밑에 쭉 가보면 커먼센스 에듀케이션에 딱 떠요. 그러면 거기서 평가해주고 선생님들이 하는 게 이게. 난 프로핏 기관이에요 테리스 같은 기관이야 그게 그러니까 11만 개 학교에 34만 명의 교사들이 연계가 돼 가지고 올라온다고 정부나 정부 산학공에할수 있는 것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좋은 교육을 할수 있게끔 어떻게 서포트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관리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게 나는 처음부터 이건 아니다 그래 차세대 에듀케이션 케이에듀 통합 플랫폼 네, 담당자를 얘기할 때 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네.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서비스를 어떻게 고도화 해줄 거냐? 네, 그 그래, 선생님들이 어떻게 일을 경감할 거냐? 미국은 맞습니다. 테크놀로지 서포트 티처가 있단 말이야 따로.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팍 발전하는 에드텍을 에드텍을 다 내가 배워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사람을 확보해, 학교에. 한사람이 있어요. 근데 네. 그 분을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하이어링하고, 리텐션, 그러니까 고용해서 유지시키는 일이 제일 한 이슈로 떠올라, 지금. 그렇죠. 네, 그런 선생님들 구하기가. 그러니까 선, 그건 뭐냐면 선생님들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시켜주자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모든 게 교육에 올인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캐리스 거 지금 둘을 나도 재서이리와 버렸는데 <웃음> <웃음> 나는 캐리스를 처음에 운영할 때도 모든 건 서비스 기본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일을 경감시켜. 내가 EBS를 EBS도 마치 EBS를 내가 혁신시킬 때도 예, 혁신시킬 때도 결국 수요자가 뭐를 원하는 거냐. 수요자가 뭐를 원하는 거. 수요자가. 그수요자 그러니까 원한 쪽으로 가면 다 성공해요.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왜 지금 성공하느냐.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하나에서 열까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100% 수용해 주려고 해요.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무조건 다해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좋은 아이스크림인데 중고등학교는 없습니까? 중, 중고등학교는 왜 어렵냐 하면 네. <웃음> 시도를 했다가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와. 과목적으로 나가니까 과목 과목당을 나가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러나 아 그렇죠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그한특정 과학이다 사회다 뭐 이런 특정 과목이니까 어떤 면에서 아이스크림보다 더더 전문성을 가질 수가 있어 깊이가 네, 깊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스쿨의 선생님들은 여러 과목을 가리키려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 보편 파당성 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업으로 봐서도 한 선생님을 대사그러면 여러 과목을 다해줄습니다 예, 선생님도 부러웠어요. 네. 근데 중고등학교 가면 그게 아니라 과목으로 툭화되어 버리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업이 갖고 있는 난리지보다도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난리지가더 높을 수 있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타켓 오디언서가 많지 않다.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데 없어. 다만 연습 프로그램 같은 건 가능해 지금 우리가 만든 연습 프로그램에 아까 얘기한 좀 어려지만 이번에 지금 만든는거 중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그 슈퍼 콘서트 2라고 해가지고 2억 내가 결제한 금액이 2억 6,250만 원한 강자 만드는 거 한태복 네. 네? 이세준이 뭐 이런 유명 한 가수들이 이제 노래도 하면서 그 노래 스토리도 이해가 하면서 힐링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괜찮네요. 네. 예, 굉장히 좋아요. 들어보면. 한번 써볼게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들을 만해요. 어, 그런 게 여기 인터넷 됩니까 지금 여기 안에 안 돼? 음. 그래서 어, 아니 아니 물어그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중학교 같은데 가면은 어떤 인성, 네. 예? 그 그러니까 이제 오늘 조금 지나면 디지털 디지털 리터러시 얘기를 하던데 맥켄지가 복원 그 자료에 의하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텔리전스 앞으로 필요한 게인텔리전스 인터퍼스널 대인관계 어, 세 번째가 셀프 리더십, 네 번째가 어, 어, 셀프 리더십은 네번 제가 뭐였냐 아이고. 음, 인텔리전스 프 아,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아, 그런데 네. 재미있는 걸보고있어요 뭐냐면은 교육을 통해서는 네. 디지털 리터러시나 프로그래밍이나 소프트웨어는 교육을 통해서 다 커버가 돼. 네. 할 수가 있어요. 높일 수, 임프루브 시킬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윤리, 에식 윤리, 모럴, 도덕은 교육과의 상관관계가 제일 떨어져. 그럼 무슨 얘기냐? 도덕이나 윤리격의 이런 교육은 교육을 통해서 커버하는데 한계가 있고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돼야 돼.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 어, 어,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도덕, 윤리를 문제를 교육으로 해결하라지 말고. 교육하고 상, 그러니까 코디레이션이 교육과 가장 높은 게 예를 들어 디지털리터시나 뭐 이런 거에, 예. 네. 예,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교육에 상관없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 좀말라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맥켄지가 그 맥켄지 그 자료는 2021년도 작년도에 나온 자료고, 어, 내가 아까 언급한 그이 OECD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스쿨링 익스텐디드, 그 다음에 스쿨링 아웃소스, 그 다음에 스쿨링부터 하실 버리가 있 그, 그, 그, 네 가지는 2022년도 1월달에. 선생님들이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선생님을 얼령은 교육이라는 얼령은 게 나도 테크놀로지 네. 선생님들이라는 게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비드 90이 나오면서 새로운 용어가 뭐냐면은 포스트 팬데믹 피처라 말이야. 포스트 팬데믹 피처. <목소리> 코로나 이후에 코비드 그러니까 대유행 이후의 미래는 어떻게 갈 건가? 포스트 팬데믹 휘청. 그러니까 네. 코로나 네. 어, 이후의 미래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첫째,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방향이 사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사람 중심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기계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선생님이 없어지는 순간 인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은 있긴 있어요 우리가 비욘드 사피언스란 말이 AI가 보편화되면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고 하지만 어느 분야에서 그런다는 것이지 오버올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AI나 하이테크놀로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걸 넘을 수 가장 해결하지 못한 게 인성하고 그렇죠 인성과 감성이야 아이들한테 내용은 전달해 줄수 있어도 기계가 내용은 전달할 수 있어도 진정성이나 가슴을 전달해 줄 수는 없어요. 내용의 진정성이나 가슴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필요한데 다만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이 할수 없는 거를 도움을 받아서 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 AI라는 건 튜터로서 역할은 할수 있어도 메인 티처로서 역할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믿는 내 IT 한 사람으로 비 음, 그러니까 선생님들 직업은 다만 미국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그래도 한국은 미국의 그 초등학교 교사들이 5년 이내에 그만두는률이 50%가 넘어. 이유가 가장 이제 방학 때온거 월급 안 나온 줄도 있지만 IT가 발전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오는 업무 부담이 너무 큰 거야. 이메일 답변 해줘야지, SNS 답변 해줘야지, 이런 거.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게 뭐야 하이크래스. 그 하이클래스 선생님 전화 숨기는 거. 아... 저희는 엄청난 인기였어요. 네. 올해 도입했는데.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러 그걸 선생님은 그러니까 미국에 그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지리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멀리 떨어져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손자 잘 학교에 잘 다니고 이런 것들이 막 너무. 내가 그 미국의 그 서든 캘리포니아 부총장하고 방콕 가서 쌤이라고 차 안에서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교사의 드롭률이래 드롭아웃 만약에 5년 이내에 경력 좀 쌀만 하면 구한다 경력 좀 쌀만 하면 구한다 왜냐 그랬더니 월급이 없고 두 번째로는 너무 업무 부담이 크대 그 아이스크림이 없어서 그러네요 네. 미국에 아이스크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네. 저는 <웃음> 아이스크림에 우리 직원들이 다 아는 거고 저는 이제 어드바이저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건 세계 의 미래 교육이 어떻게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트렌드는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시겠니다 아니 많이 먹었어 지금. 그런 중심 어. 그거를 이제 우리 그룹사에 예. 공유를 시켜주죠. 어. 그거는 이제 저만 만들 수 있는 거죠. 어, 저도 볼수 있습니까? 네. 네. 있는거죠 어. 그럼 어떻게 되죠? 오픈할 만한 거는 내가 어디다 했어냐 우리 네. 아이스크림 연소원에다 예. 오픈을 시켜줘요. 아. 대부분 우리 직원들 아래야서 그게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네. 그건난나 아니면 못하는 거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하기 때문에 에, 나는 지난주에 제주도에 가서 우, 우즈베키스탄 교육부 관계자들 40명을 대상으로 네. 글로벌, 이 트렌드가 어떻게, 글로벌 트렌드가 어떻게 글로벌 트렌드가 어떻게 간다두 시간 강의했어요. 영어로 해야 돼두 시간 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그 다음에 한국에그 이런 에듀텍 서비스, 실제 학교에 일어는 서비스를 아이스크림을 중심으로 제가 3시간 강요하고 그다음에 국제표준이, 교육의 국제표준이 어떻게 응. 돌아온가 2시간, 내가 국제표준을 응. 20년이 됐어요. 아, 지금 까지 응. 물려줬지만 KU 에듀에 아직... 응. 그래서 제가 네. 이제 호흡판이다. 그 글로벌 국제표준화가 지금 응. 교육표준화가 어떻게 간가 응. 이겨 했어요. 그 우즈베키스탄 온 응. 애들이 놀래가지고 응. 나보고 연세가 응. 되게 되니요 하시잖아요 우즈베키스탄 지가 우즈베키스탄 한그 네. 클래스 때도 제가 그 소개했거든요. 아, 조영도 네. 대표하고 이렇게 네.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강의 끝나니까 아, 아이 우즈베키스탄 네. 와서 좀그 음, 네. 교육부 네. 상위층을 좀. 홈런도 아이스크림 아닙니까 홈런 플랫폼을. 홈런은 홈런은 네. 이제 우리 자회사 아이스크림 에디가 하고 네. 있고 초기에는 내가 다 관계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내가 하나만 관계해. 잖아는왜안 되냐면은 네. 우선 걔네들이 가려면은 네. 언어적인 아, 문제가 잠깐. 있어. 그건 너시아나 네. 우즈베건으로 바꿔줘야 하는 문제가 있고 네. 수학이나 네. 과학은 가능하지만은 사회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맞고. 네. 문화 쪽인안 네. 네. 맞고.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아무리 네. 주고 싶어도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태세가 안돼 있어. 아, 네트워크도 그렇고 네. 모든 게 네트워크도 안 돼. 네. 돼. 그러니까 네. 우리가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또 인적 자원들이 그것을 아직 수용할 만한 게안 되어 있어요. 예, 이번 교육받으로온 교육부 관리절도 보니까 아주 네. 노레벨에서부터 미들부터 하이까지 있어가지고 초점 맞추기도 어려워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그 어제 오늘 내가 풀리 이제 이런 얘기를 쭉 듣고 저는 이 아시아 계획 입 제가 창립 멤버입니다. 아 아, 이주호 장관이랑 창립 멤버예요.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기업에 있으니까 공식적인 이름으로는 안 나오지만 처음에 만들 때 관계고 음, 음, 창립 멤버. 음, 창립 음, 멤버. 그래서 이시분도 쉽지 않아가지고 네, 내가 네, 우리 네. 관계 관계 네. 관계 네. 그룹사들 네. 사장들하고 우리 회장 온호하고 네. 이. 이주희 장관하고 신소희 대표가고 네. 내가 자리 만들어서 그렇게 다 엮은 거지. 쉽지 않죠. 하셨네요 말씀 안 해주시면 모르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아시아계육회에좀 그래도 연이 있어서.